자기소개 먼저요 안녕하세요. 저는 담원게이밍의 미드라이너를 맡고 있는 쇼메이커 허수라고 합니다. 어, 사, 약간 4연패 할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연승이 이어가니까 좀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어, 좀 돌아보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제 처음에 약간 적응을 잘 못한 거인지 해서 좀제 <웃음> 제 실력이 다안 나왔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. 음, 음 그럼 풀기 위해서 뭐, 어, 뭐 어, 어제였나 아니, 그저, 그저께나 오늘은 뭐정신만 먹기도 했고요 <웃음> 그 다음에 뭐 계속 뭐 긴장하면 안 된다 뭐 이런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했어요 어 그냥 저희 할거면 잘하고 실수만 안하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딱히 특별한 준비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어요 네 단식 메타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지나니까 아쉽네요. 네. 어, 르블랑이 그그 그 원래 좋았던 아트록스, 아칼리, 이렐리아가 너무 먹어 가지고 그그 다음 티어였던 르블랑이 좀 자주 나와서 티어가 엄청 높은 캐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많이 했던 아니 했어요. 네. 어, 추이나 뭐 제가 보여 드린 적은 없지만 저 야, 야스오도 많이 하고 네, 이두개 정도 제일 자신 있는. 어, 음,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좀 학원형이 잘한 건 맞는데 그 전화 뭐 청글 바텀도 엄청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원맨 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어, 둘다 약간 장단점이 다 달라가지고 좀 서로 약간 뭐, 뭐라 해야 되지 부족한 점을 약간 커버칠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좀좀 선의의 경쟁인 것 같아요. 서로 조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지. 어 아쉬웠던 경기는 그 샌드박스 전의 그 네, 샌드박스 전의 마지막 세트 때 저희가 진짜 거의 다 이겼는데 저희가 실수 몇몇개한것 몇 때문에 게임이 져가지고 너무 아쉽고 짜릿했던 경기는 어 개막전? 개막전 때 약간 제가 젠지 젠지였을 거예요. 젠, 젠지가 강팀이었잖아요. 그래도 전 시즌 해온거 비해 해운고에 해온 있어서. 근데 그냥 2대0으로 손쉽게 이어지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원래 서부였는데 한번 강등됐다가 다시 올라온 거여서 이번에는 꼭 강등 안 되고 서부로 끝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한화 요즘 요즘 엄청 많이 잘하는 것 같아서 어, 준비를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저, 준비를 열심히 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만보이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팬이요? 어... 첼코 때에 비하면 그렇죠. 약간 첼코 때는 한세 세 명? 그랬는데 팬사인회 하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네, 그 느끼고 있어요. 약간. 음... 4 1패 했을 때 그냥 남은 경기는 무조건 다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마지막 경기도 꼭 이기했습니다. 음... 꼭 한화전에는 어, 어,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열심히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